유치브 친구들 안녕 일주일도 잘 지냈어요 오늘 우리 주일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도록 해요 오늘 배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이름인지 함께 배워보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지난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회 앞에 뭐 받으러 왔어? 과자 받으러 왔었지. 모든 친구들이 다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연호, 또 지후, 윤리 너무 조, 차에서 졸려서잠들어버렸어서그 다음에 리네도 왔었고 또지우도 왔었어요. 어, 여러분 짧게라도 잠깐 차 속에서나마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고 교회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언니 오빠들도 같이 교회 앞에 지난주에 왔어요. 모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도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어리지만 잘 듣고 잘볼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배워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봤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 Jesus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볼수 있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응예응예 네, 네. 나는 하나님이지만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머 예수라고요? 알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지.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은 사실 딴따던, 나는 구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야. 어, 그럼 나는 아인데 어, 누구를 구해줘야 되나요? 응, 아기야, 지금은 그냥 코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어. 사람들을 많은 병과 죄에서 구해주는 일을 시작하셨어. 자,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병과 죄를 다 고쳐주고 사해줬으니 이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시오. 아이고, 제가 그래도 될까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다니. 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맞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는, 구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인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해주시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지다 되는 건가요? 그래. 나를 믿으면 다 모든 죄에서 풀려나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지. 하하하. <웃음> 오, 어, 그것은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군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자,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도록 하여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해주신 일은 정말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죽었었는데 살아난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어린 딸에게 어린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공 뭐라구요? 달리다굼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어나라고 아 일어나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야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잠자는 데서 죽은 데서 살려주셨어요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는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왜내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도 있고 눈도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영영사는 하지 못하는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부르면 다시 살아서 듣고 볼수 있다. 아, 아, 아, 아, 아. 달리다구마, 달리다구마. 어? 뭐라고요? 예수님? 어머, 들리나봐요. 우와! 우리 예수님은 진짜 멋지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예수님만 할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최고. 예수님, 무서워요. 파도가 너무 세서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응, 많이 흔들리지? 하지만 무서워지 마. 내가 너희를 모든 것에서 다 구해줬다. 하하하하. 친구들 잘 들어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구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멋져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해주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이름 예수, j e s u s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참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기뻐요. 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항상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진우, 서연이, 연호, 유나, 지후 천수, 지우, 윤리, 니네, 유니, 영찬이, 노아, 유건이 모두모두 예수님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음, 지혜롭게 기쁘게 주님께서 길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내 안녕